지금들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스페인 세이션민석쌤현한줄더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치러진 제64회 육사 육군사관학교? 아 죄송합니다 네 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심화 해설강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 열심히 한번 해설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항상 어김없이 나오는, 음. 균필코 그 나오는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구석기냐 신석기냐 아니면 청동기냐.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 빗살물이 토기가 나와있고요. 갈돌과 갈팔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걸 통해서 의심의 여지없이 신석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했다. 자, 소를 이용한 농사법. 자, 이건 여러분들 철제 농기구가 보급된 철기시대 이후라고 봐야겠죠. 자, 관련이 없고요 발량적 명도전과 같은 이런 중국 화폐를 사용했다. 아, 이런 게 유통됐다라는 건 중국과 교류했다는 흔적이고 이건 철기시대 역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청동방울. 어, 청동기가 되겠고요 자, 거푸집을 이용한다. 자, 청동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주조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건 철기시대로 가야 되는 내용이죠. 철기시대. 자, 그 다음,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그렇죠. 원시 수공업의 형태. 이게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그 다음. 자, 사료 문제가 나왔는데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옳은 거 그랬는데 사료를 잘 보고 여러분들 키워드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보니까 자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오곡이 물을 익지 않으면 왕을 마땅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왕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표하고 있어. 자 여기 왕권이 그렇게 세지 않았구나. 아, 왕이 있었지만 왕이 세지 않았다. 아직까지 연맹체 단계에서 머물렀던 국가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더 강력한 키워드가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었으니 마가우가구가 바로 사출도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 가가 있었다. 음 근데 여러분 제가위라고 해가지고 고구려로 가면 안 돼요. 자 사출도입니다. 마가우가구가 때문에 자 부여죠. 부여 자 부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부여는요. 제철행사 부영고, 아, 영고죠, 영고. 정답, 1번이죠. 한무제 공격으로 멸망했던 나라는 고조선 정삼에서 이제 귀족회의했던 백제 귀족회의죠. 백제. 음락간의 경기를 중시했다. 책화는요. 동화책, 어, 동해죠, 동해, 동해. 자, 천군과 소도 나오면 무조건 사만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자, 그 다음 3번. 자, 다음 자료는 여러분들 안악 3호분으로서. 자, 고구려의 고분 벽화입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제가위라고 나와 있고요. 어, 경당이라고 하는 초등교육기관도 소개되어 있고. 자, 우리 고구려라는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고구려로 우리 관련된 설명. 자, 연나라 단수 징계 침략을 받았다. 이건 여러분들 단군조선 시기, 어, 고조선 시기죠. 그 다음에 골품에 따른 신분차별이 있었다. 여러분 이건 신라 아닙니까? 신라. 고라고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조라까지 는면 생각, 고조까지. 음. 빈민구제 진대법. 아. 이게 고구려죠. 정답 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왕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팔조 이건 고조선이죠. 자 부여씨와 팔성귀족은요 백제의 왕족 성씨입니다. 그쵸? 어, 백제 의 귀족들 팔성 가족 말 팔성 귀족 가문들. 어, 정답은 3번삼 번. 3번.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가해당하는 문화유산 일점자이로 음, 여러분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부여 능산이 절대 출도됐대요. 그리고 어떤 불교의 어, 문화유산으로서 불교와 도교사상의 걸작. 일 여러분, 부여 나왔기 때문에 백제라는 걸알수 있어. 그죠 우리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사비성. 오늘날의 충남 부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제 유적을 찾아야 돼요. 백제 유물을 찾아야 돼요. 백제 유물. 자, 이불병자상 바릴 거고요. 금동연과 칠년명 열의 입상은 고구려 거죠. 이건 이제 그 가야의 어떤 청동, 그 금관이 되겠고요. 자, 이건 역시 가야의 토우가 되겠습니다. 음, 요게 되겠죠. 백제 금동량. 오케이 특히 백제 금동 대학년 여러분들 요거까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 바로 도교 그리고 불교 이런 문화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와 조금 이제 신선한 지역사 문제가 나왔어. 자 충청북도 진천 나왔는데요. 자 진천과 관련 역사적 뭐가 있냐? 근데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지역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 지역과 연결 지어가지고 자, 요 지역에 어떤 관련된 인물 물어봤, 물어봤거든요. 자, 금강가의 마지막 왕의 후손으로 그는 진평왕 때부터 문무왕 때까지 무려 다섯 왕을 섬기면서 신라 삼구통에 크게 기여했대요.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들? 김유신 아니면 김춘추, 태종 무열랑둘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밑에 왕이 아니래. 왕이 아닌데 대왕 칭호를 받았다고 라 했으니까 일단 무열랑 김춘추는 아닐 거예요. 김유신으로 가야겠죠, 여러분, 김유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위인정계에서 많이 만나봤던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실제로, 흥무대왕이라고 하는, 오, 그 정도 치호까지 얻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라에 굉장한 큰 공로를 입아재던 인물로서, 자, 김유신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추대했던 거, 문무왕 이야기죠, 문무왕. 문무왕이면또 우리 삼고통을 완성했던 사람이면서, 이 사람의 무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왕암이라 그래가지고, 수중릉이죠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발해 무왕 때 이야기죠.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자 비담과 연종의 난을 제거 어 맞아 이제 이게 그선동영왕때 비담과 연종이라는 반란이 있었는데 김유신이 때이 난을 진압했다고 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기벌포전투 문무왕이죠 일리천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건 후백제의 마지막 멸망을 가져왔던 거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다름 아니 요거는 그 고려왕건의 이야기죠. 고려왕건, 태조왕건의 이야기, 어, 좋아. 여러분들이 3번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선지가 낯설었지만, 여러분 들 충분히 해결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소거법으로 지우면서 풀어도 될거 같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근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무령왕의 왕을 이었다, 무령왕의 왕을 이었다. 무령왕 다음에 무성, 무성, 무성, 무령왕 다음에 성왕 아닙니까? 그죠? 성왕. 성왕이니까 백제 성왕 업적 하면 은 여러분들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다.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 왕과 관련된 설명은 바로 답이 나왔죠? 네, 2번이 되겠죠. 자, 금마저에서 미륵사를 창건했다. 백제무왕 이야기입니다. 백제무왕. 발해 무왕도 있지만 백제무왕도 있죠? 자, 그 다음 윤충을 보내 대하성 만락겠다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 이야기가 되겠고요.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았겠다 백제 큰 초고왕이죠. 전성기 자, 북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음. 한능검이 선지들이 여러분들, 낯선 선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왔던 선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선지였겠지, 선지였겠지만 백제 괴로왕의 이야기죠. 백제 괴로왕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성왕한테 죽지 않습니까? 으악! 괴로워! 어, 괴로왕이죠 네, 정답은 2번 무성! 무 어, 무령왕, 성왕 성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2번 자, 그 다음 자, 7번 문제 자,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지금 안시성 싸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띠리링 연남생을 몰아냈다고 했고 연남생은 고구려 영원 섬을 바쳤다. 연개소문의 아들의 어떤 그 연남생이 그 당나라에 함옥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 스토리과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 자,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안시성 다음에 이제 나당 동맹이 나올겠고 나당 동맹. 나당 동맹의 결과 값이 뭡니까?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이야. 백고, 백고, 백고. 껌을 뱉고, 춤을 뱉고. 아 미안해요.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 요거 아니면 요거. 그쵸? 응. 음, 한번 가볼까요? 자,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 여기 있네요. <웃음>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승사시켰다. 나당 동맹. 이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어, 여러분들. 7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 순서, 여러분들, 암기비법을 알고 계시면 참 좋겠는데요. 정말 많이 나오죠. 살, 안 찌는 법. 단거 뱉고, 매기 먹어라. <웃음> 단거 뱉고. 자, 살안 찌는 법이죠. 살수대첩, 안시성성. 그 다음에, 나당, 동맹. 그 다음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마지막, 매소성, 기벌포전투를 통해서 신라가 당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정답 4번인데요. 여러분, 이 7세기 전후를 해가지고 스토리, 순서는 진짜 매 회차마다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나오는 확률이 80% 이상의 그 주제, 그런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음. 자,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솔빈부의 말,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끝났다고 보면 돼. 그리고 하나 더. 고구려 유민 출신이다. 나왔으니까. 발의 이야기죠, 발의 이야기. 자, 여러분 여기 발해 오경입니다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를 발해 선왕 때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발해 선왕 때. 발해 이야기죠, 발해 이야기.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이니까 병난도 아라비아 상인과 교류했다. 고려 이야기죠. 근데 구황작물이라고 하면 가뭄 즉 굶주림을 구할, 구 구제해 주는 작물이니까 이건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작물들이 되겠죠. 감자나 고구마. 해동통보. 고려 이야기죠. 고려 이야기. 고려 때 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동시전을 설치했다. 신라 이야기죠. 신라 이야기. 정답 5 번이 되겠죠. 어, 발해 오도라 그래가지고 발해 유명한 다섯 가지 길이 있었는데 뭐 거란도, 영주도, 뭐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라 그래가지고 발해 오도가 있었어요. 자 정답 5 번. 자 그다음 9번 문제에 갈게요. 다음 사항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네. 자, 청해진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웃음> 그래도 읽어본다면 나중에 이제 그 염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피살당했던 바로 장보고의 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보고. 장보고가 피살당했다. 장보고의 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거 그랬으니까 자, 신라 말의 상황은 여러분들 큰 사건, 빅3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김원창의 난, 맞죠?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 마지막에 원종과 에노의난 특히 원종과 에노의난은 원종과 에노인나은 우리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볼수 있어, 그렇죠? 김장원 신라가 내리막길 가는 신라 하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종과 에노의난이 나와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근데 원종과 에노의난이 없어, 그럼 어떻게? <웃음> 자, 이 원종과 에노의난이 신라 말그 진성 여왕 때 있었던 농민 반란이죠. 근데 여러분 진성 여왕 때 당시 육두폰 출신이었던 최치훈이라는 인물이 신라를 개혁하고자 시무십조라고 하는 그 건의안을 올리기도 했죠. 여기에 나와야겠지. 어, 해공왕이 귀족들에게 피살당했다. 신라하대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여기 앞에 있는 이야기죠. 김음돌의 나는 뉴스펠폴킹대 이야기고요. 그렇죠? 신문왕대. 황녀석 구추목답은 이건 여러분의 선덕왕대. 화랑도는 뭡니까? 바로 진흥왕 이야기죠. 자,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짜잔.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서 나라를 세웠고요.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정하고 연호를 무태라고 했다. 또한번 수도를 옮기게 되죠. 철원으로. 음. 철원이 지금 이제 DMZ, 철책 안에 있다 보니까 이 후고구려의 어떤 실체를 조금 우리가 대략 짐작만 할 뿐이지 어, 아무튼 후고구려와 관련된 바로 궁예가 되겠죠. 자, 궁예는 여러분의 미륵신앙을 자처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전개해 나가다가 결국은 축출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 궁예의 후고구려는 바로 광평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는 등 꽤나 체계적인 국가 조직을 갖추고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후백제 이야기. 후당과 5월이라는 게 중국의 5대 10국 중에 나라들이죠. 자,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복했다. 신라 느중왕대 이야기죠. 느중왕때 이야기. 자, 정치도감? 정치도. 이거는 여러분들 그 충정, 충모강대 이야기입니다. 충모강대, 알았지? 충모강대 이야기. 원이 간섭기대, 충모강대 이야기고요. 충모강대, 충모강대. 자, 그 다음 정계와 개백교서를 지어서 후대에게 어떤 교훈과 지침을 남겼던 건 고래, 시조, 태조, 왕건 이야기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정답 4번. 자, 그 다음 11번. 자, 지금 가와 나가 나왔는데요. 자, 가 같은 경우는 낙타 스토리, 바로 만부교 사건이죠. 자, 왕건이 거란 사신들을 유배 보내버리고, <웃음> 낙타는 만부교 안 했다가 모두 굶겨 죽였던 사건. 자, 왕건때 이야기죠. 태조왕건이라고 딱 쓰세요, 여러분들. 연도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양규 나왔습니다. 양규는 여러분들, 거란의 2차 침략 때 활약했던 인물이에요 여기 사이가 이제 답이 되겠는데요. 자, 거란과 관련된 지금 스토리란 말이야. 이게 전부다. 응, 거란, 거란, 응. 거란 태조 왕건 때고요. 2차 침략 때고. 특히 2차 침략 때는 이제 고려 현종 때 일인데. 자, 갑시다. 자, 1 번으로 바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 광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입니다. 군대입니다. 이건 이제 정종 때 고려 이대인 그 정종 때 이제 조직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그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아, 이광군이라는 자체가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조직한 군대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수월하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차 침략이죠. 강남천 규주 대첩은 화통도가면 여러분 은 고려 말이고요. 김유는 최인생 정도 몽골 침략 때죠. 철령이 설치해서 요동 정벌이 추진되었다. 이건 이제 고려 말 우왕 때 이야기죠. 이성계가 나갔다가 군대로 돌릴는 위화도 해군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여기 사이 들어갈 내용은 딱일 번이 되겠습니다. 일번 오케이. 음, 괜찮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1 2번자 이자겸의 난 이자연의 묘지명 뭐세 딸을 모두 시집보냈다 그리고 자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 바로 뭐니뭐니 뭐니. 이자겸이죠 이자겸 <웃음> 이자겸의 난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다시 말해서 묘청의 난과 더불어서 문벌귀족식이 대표적인 사회적 모순을 알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자겸의 난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까요? 이자기의 묘는 무시무시해 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남 암기팁을 줘 <웃음> 암기팁 자이자기 묘지가 있어 이자기 묘지에서 귀신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웃음> 우, 무시무시해 아, 이자기의 묘는 무시무시해 자 조금 아재스럽지만 이자겸의 난 1번 묘청의 난이 2번 무신정면 3번이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역사적인 스토리를 연결해 보면 바로 이자겸의 나는 묘청이난 앞이니까 음, 정답은 오, 1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오케이? 어,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해.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체크해 드시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거. 자, 우와. 지금 자색 고구마 옷을. 우리 고려에서 자색은 제일 높은 사람들, 높은 관직 입었던 어. 그, 옷 색깔이죠. 자, 중요한, 옷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북구성이 중요합니다. 바로 윤관이죠, 윤관. 그 다음에, 송해단위와 그 화폐 사용의 장단점을, 아, 천태종. 아, 바로 동전의 유통, 화폐 유통.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천태종이라고 해가지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던 의천, 천태종. 아, 천태종, 의천. 그 다음에, 이건 윤관이죠, 윤관. 윤관의 동북구성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언제냐면 고려시대. 고려시대. <웃음> 고려시대야. 자, 부경이라는 참고가 있었다. 자, 고구려죠. 고구려. 음. 고구려 약탈경제를 알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관료전 피지하고 녹음을 지급했다. 뉴스필퍼킹신문왕 때. 상평통보. 조선 후기. 뭐 인조 이후라고 할수 있고. 자, 당황성 영암 나왔습니다. 오, 이거는 통일신라 때 국제무역한 거야. 특히 이제 영암도 유명합니다 영암은 이제 도자기로도 유명한데. 자, 그 다음에 경시서 나왔죠. 바로 상행위를 감독했던 기구가 경시서로서 경시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고려시대의 상황 알수 있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고려 고종의 능이 조선 고종도 있지만 고려 고종도 있는데 이 고려 고종이나 조선 고종이나 비슷한 점들이 많아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왕들이죠 자 고려 고종 역시 원 간섭기 때아원 음. 간섭기가 아니죠 미안해요 몽골 침략 당시 어떤 데모 항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당수 많은 재위 기간을 보냈던 고려 국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당시 실권자였던 이 사람이 이제 수도로 옮기게 된저 강화도로 몽골이 쳐들어오자 그쵸 최누굽니까 최무신 조건의 최충원이야 최후야 최우죠 최후야 최후 음. 자 최후 나오면 여러분들 어, 이 사람이 만들었던 정서방 <웃음> 정방과 사방인데 그래서 이런 권력기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 정서방 우리 정서방 우정서방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게 워졌으면 좋겠고요 삼별초라고 하는 사명집단 크, 너무 중요하죠. 죠 어인사행정 정방 정방을 설치했다 어아 조심해야 돼 근데 아답 (1번이죠) 1번, (1번입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선을 항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삼별초의 저항 마지막에 그 배중선이 되겠죠 배중선 삼별초를 만든 건최우가맞아 근데 삼별초만 보고 딱 답을 갈 뻔했네요 미안해요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봉사십조는 아빠 최추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정중부 제거 등을 도모하였다. 자, 정중부 제거를 동모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경대승이 되겠죠, 경대승. 실제 이제 정중부를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전민병정도감은 바로 신돈. 공민왕 때 신돈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우가 만들었던 건 정방과 서방, 그리고 삼별초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최우가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몽골 애들이 쳐들었구나. 요거까지. 자, 15번. 자, 변발과 호봉 나왔고요. 원나라 공주한 태자께서 왕이 도, 돼서 돌아왔다. 어, 자, 그 다음에 일본 원정이 더 극, 격정이 된다. 자, 원간섭기의 내용이죠. 고려 정권이 개경에서, 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본격적인 원간섭기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보자는 거야. 자, 근데 이 이유의 이야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흑창 태조왕 건데고요. 망이 망수의 무신 집권기 때죠. 자 김부식의 왕명으로 이건 고려 인종 때 문벌귀족 시기죠 문벌귀족 시기 왕을 물어볼실 필요는 없고 시기만 알면 돼요 자 고려 초기고 무신집공기 때고 문벌귀족 시기고요 자 김보당 의종보기운동 역시 무신집공기때 이야기입니다 무집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따라서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5번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다음 자, 넘어갑시다. 16번. 우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진 나오면 여러분 좀 즐, 즐겁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와 관련된 거니까 예산에 있는 수독사 대웅전, 수월관음도이 고려의 불교문화라는 걸로 키워드가 나왔죠. 고려 불교문화, 그렇죠? 고려 불교문화와 관련된 걸 우리 한번 골라볼까요? 아,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네. 자, 평청사, 월정, 구다 고려 거야. 고려 거. 고려거 고려거 자 여러분 4번이 답이 아, 답이죠 답 어, 법주사 팔상전은 여러분들 조선이요 조선 어, 놀라면 안돼 조선 조선 후기 때 음. 상인들이 후원을 받아 가지고 만든 목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 17번 음, 동국정운 선생님도 굉장히 낯선 책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책 알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설을 거야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집현자 학사 신숙주 최양 박팽령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 세종이죠 <웃음> 집현그렇죠 세종 이렇게 풀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자 세종대왕 때자 우리 금소활자 갑인자를 만들었습니다 갑인자 자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태종 이방원이었죠 태종 이방원이 만든 활자는 뭐예요 이건 개미자 아들이었던 세종이 만든 건 갑인자죠 갑인자 이거 어떻게 볼까요. 깨갑깨갑깨갑깨갑깨갑깨갑깨갑깨갑 깨갑, 깨갑, 깨갑, 깨갑, 깨갑, 깨갑, 깨갑, 깨갑. <웃음> 자 정답 (1번) 자 금이형 조선 숙종 때 이야기 자 훈련도가 무예도 보통지 정조 때 이야기 그다음에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한 조선시대 최고 법자 자현량과는요 중종 때 조광조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18번) 문제 어 여러분들 (3.5라서) 궁궐 문제가 나왔어 궁궐 문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궁궐 문제가 하나 한 문제씩 출제되니까 기왕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궁궐 꽉꽉 잡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 일단 창덕궁 도나문돈문 도나문 나왔습니다 뭐낙선제도 이제 힌트라 할수 있겠고 연못인 부용지도 힌트가 될수 있겠지만 창덕궁 정문이 바로 돈화문이야 응. 그러니까 이돈나문을 가지고 자 창덕궁이다 뭐 조선시대 궁궐 중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창덕궁 이야기입니다 창덕궁 뭐, 다른 궁불도 나름 나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일제의에서 동물원이 되어버렸던 건그 창경궁이에요. 창경궁. 자, 도성내 서쪽에 있었다 해서 서골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자, 그 다음 이목대비가 유폐되어, 어, 유폐된 장소다. 이거는 이제 덕수궁이 되겠죠. 덕수궁. 뭐 경운궁이라고도 하는데, 자그 다음 정도전이 궁궐과 아, 경복궁이죠. 정도전이었다면 경복궁. 그 그러니까 복을 비는 궁궐, 경복궁이죠. 자그 다음에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건립하였다. 원래 조선 수가 한양이었다가 이대인금 정종 때 개성 개경으로 갔다가 다시 태종 때 다시 한양으로. <웃음> 이제 이건 여러분들 좀 너무 깊은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태종이 만든 게창덕궁이다요거 물어보는 것 같았어 솔직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역사 내용이라기보다는 물론 역사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궐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낯선 문제가 되겠지만 몇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여튼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자이 문제가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선생님 키워드를 드릴게요. 우리 역사 공부할 때그 키워드 바로 반복되는 단어가 키워드야.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세요.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 보여요? 보여요? 아, 보입니까? 우와, 무슨 약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자뭐 있어요? 약국? 약사? <웃음> 그거 말고 여러분, 조선의 자치규약으로서 향촌사회에서 사림들이 만들었던 사족들이 만들었던 향약입니다. 향약 그렇죠그 약계 뭐 약법을 정한다 막 그런 나와있으니까 자 향약이죠. 향약 향촌사회 자치규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 4번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 우리 선지들 정말 좋은 선지들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갈게요 전문 칠제는 국자감에 있었던 거고요. 옥당이라 불렀다 이건 조선의 홍문관 그 다음에 교수나 혼도가 파견됐다. 중앙에서. 이건 여러분들 국, 중, 국, 국립교육기관인데 중등이야. 중등 고등이 아니라. 향교죠. 향교. 그 다음에 매양 활동을 했던 무리들 향도라고 하죠. 이게 나중에는 노동조직으로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향약. 자, 20번 문제. 자, 비변사 나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왜? 시기 물어봤었기 때문에. 자, 조선이라는 거. 그리고 비변사의 기능이 갈수록 세졌던 건 조선 후기 가서. 그쵸? 특히 세도정치 시기 때 최고 기구로서 더 거듭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비변사니까 조선으로 가야 되겠죠? 조선 찾아볼까요?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음. 요게 되겠죠. 상품작물이 전래됐던 건 조선 후기잖아. 주자간 발해. 초제대장년 고려. 빈공과 신라 이야기고요. 과전법에 따라서 수조권을 지급받는다. 과전법은 조선 초. 그렇죠 조선의 조선초. 조선초가 되겠죠. 응. 자 정답은 5번 자 21번 자 아넥사로 파견됐던 박규수가 특별기구로 설치하라고 상소했대요. 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삼정이 정찬 또 설치한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실 아예 미안해요. 조선 후기 바로 세도정치 시기 때 삼정의 문란과 그와 관련된 어떤 진주 밀란 그리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안핵사로 파견됐던. 박규수라는 인물. 자, 전부 다 세두정치 시기, 조선의 어떤 끝자락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진주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는 이 봉기는 바로 여기 경상우병사라였던 당시 백낙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백낙신 이름도 어때요? 좀 이상해요. 자, 이분이 말이야. 이분이 이 사람이 어, 정말 못된 짓을 해서 전국적인 밀란으로 확대되는데 어떤 불씨가 되었던 인물이죠. 5번으로 가야겠죠. 이만선, 영남만인선은 여러분들 그 조선책략 유포와 관련돼서 나온 내용이고요. 운요사건, 강화도조역과 관련된 거죠. 자, 교조신혼운동 3례집회, 동학농민운동 터지기 전에 당시 상황이고 황사영의 백서사건, 음, 이건 여러분들 신유박해랑 좀 관련이 된 박해내용이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 5번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자, 이 문제가 또 여러분들 어, 좋은 문제 3점짜리 출제되는데 역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밑줄 그어드릴 테니까 이게 키워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팔도지리지 동문선 요정도에서 특히 동문선 서거중의 동문선 아 이거 언제냐 언제냐 조선 성종대입니다, 성종대 아, 알겠죠, 조선 성종대야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구적인 동문서, 뭐 팔도지리지, 지리서라든가 어떤 문학책들 이런 것들이 완성됐던 게 성성성성종이다.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실제로. 는 그래서 성종에 관련된 내용, 조선 성종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가리집나는 김장생, 김장생 성님 조상입니다. <웃음> 자 선조. 자, 근데, 동문 휘고, 이거, 정조. 괜찮나? 자, 근데, 국조오리. 아, 이게 되는 거야. 국조오리. 다 3번 성종입니다, 성종. 동의보감, 선조 때 시작해서 광해고때 완성. 동궁 문릉비고 조선의 영조 때. 어, 정답은 3번. 응. 딱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정쟁과 혼란의 한가운데서다. 이물 누굽니까? 군구와살림의대립으로 자, 그다음에 연산군의 폐이 됐다. 삼포 외란이 터졌다. 다 중종 이야기입니다. 중종 이야기. 중종하면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지축자? 지축자? 조강조. 오케이. 조강조죠. 조강조. 조강조 하면은 뭐위윤 삭제, 소격서, 혁파 이런 게 되니까 정 이게 되겠죠. 뭐 현량과 실시됐고. 음. 조강조 없죠. 자, 지즈 우리 조강조. 조강조 지즈 누구라고? 조강조 조강조 조강조입니다. 자 조강조 자 꿀팁 갑시다 소위현으로 가자. 뭐라고요? 소위현 소 아이고 너무 너무 큰데 이거 소위현 소위현 소위현이 뭐예요? 소격서 위윤삭제 현량과실시이 정도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정답은 중종과 관련된 거니까 4번 이괄의 난 인조 때 허적과 윤희 남인 대거 축출 북종 때 환국 이야기 정열립의 모반 사건 선조 때 조이점은 발단이 됐다 이건 여러분들 무오사와 연산군때 이야기죠 안 써도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자 24번 김찬일, 정문부, 조원, 사명대사 전부 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승병, 의병장들 모습이네요. 그렇죠 임진왜란이니까, 자, 임진왜란 때, 그 부산성이 함락되고, 동래성이 함락됐다. 특히 동래성동래성에그동래부사 송상현이 끝까지 분전했던 모습. 자, 2번이 되겠죠? 이 종은 스시마섬 전문 세종 때 이야기죠. 김상룡이 강화돼서 순절했다. 이건 이제 호란 때 이야기죠. 김상룡이 강화돼서 순절했다. 병자호란 때 이야기 자 그다음에 어 최영이 홍산 아 병자호란이 아니라 이건 그남한산 그다음 그 뭐야 뭐야, 뭐야 정묘호란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영이 홍산에서 어이건 고려 말이죠 고려 말 고려 말자 강홍립의 부대가 사루우 전투 이건 광해군 때 이야기 그렇죠 오케이 네아 그래서 정답은 2번다음 이십오 번. 오, 문화파트 그림 문제 나왔죠? 자, 김홍도 나왔습니다. 뭐, 그 다음에 조영석이라고 하는, 자, 우리 또그 화, 풍속화가가 있는데요. 자, 조선 후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참 좋은 게 수시력이 제시되면서 이제 오답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답은 2번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1, 3, 4, 5는 다 조선 후기 내용이야. 읽어보시고요. 자, 수시력은 원나라의 달력이야. 원나라, 하지 원수. 뭐 수원, 알아서 태워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원나라 달력이니까 고려 후기 때 전래졌던 달력이라고 해요. 역법서라고 하면 시간을 계산하는 달력책이니까, 이거는 이제 역법서 원, 수시력은 원나라 거니까 고려 말에 유행했던 역법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그다음 2 6법 음. 자, 대종 통편이 완성되었는데 어, 한나라 제도 법식에 관한 책이다. 왕이 말하기를 쫙 하다가 대전통편, 대전통편, 대전통편. 대전통편은 여러분들 영조입니까, 정조입니까? 영조야, 정조야. 정조입니다, 정조. 영조는 선생님이 속대전이라고 강조를 했죠. 경국대전 속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조 물어보는 문제였죠, 정조. 초계문신제가 정조가 젊은 관리들을 자, 그 뭐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그 트레이닝 제도가 바로 조계문, 초계문신제죠. 홍경대는 정주석을 전락했다 이거는 <웃음> 순조 때 이야기고요. 자유대비 복상 문제로 예성 문제. 예성 문제 현종 때, 현종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인자의 나는 영조 집권 초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흥룡강에서 조총부대. 이 조총부대는 여러분들 효종 때 북벌 이야기죠. 괜찮습니까? 네. 정답은 5번. 이렇게. 자, 그 다음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강진 유배지를 찾아서. 강진. 강진에 가면 이제. <웃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강진의 유배 같다. 이게 가장 키워드가 되겠고. 너무 쉽죠. 목민시사입니다 바로 정약용이죠정약 자, 일본이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편찬했다. 신숙주 이야기죠. 자, 백운동 서원은 요 여러분들 주세붕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든 최초의 우리나라 서원이고요. 북한산비 진흥원 순수비물 고정했다. 추사 김정 희 이야기고요. 자, 강화파는정제두라고 하는 인물. 자, 정답은 5번. 기기도사에서 거중기를 고안했던 사람이 바로 다산정약용 문제죠. 5번. 네, 자, 좋습니다. 27번 5번이었고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와. 이제부터 근현대사 문제인가요? 어, 지금 사료에서 키워드가 대동강, 평양 대동강, 그리고 이양선을 격침했던 이 사건 그랬으니까,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는 거. 제너럴 1868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 아, 1866년, 미안해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죠. 제너럴 셔머 사건.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신미양요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신유박해는 그 황성 백사 사건이 이게 관련된 거, 전주화약은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거, 외교장각 도사약탈 병인 양효가 되겠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겠고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29번. 자, 지금, 와, 너무 유명하세요. 최혜현입니다 면함 최혜캐 선생님. 최혜 선생님이 지부 복걸 척화소를 올렸다. 이게 뭐냐면은 도끼를 딱딱 두고, 일본과 조약을 맺는다는 건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라고 했던 분, 대홍군의 하야상서 올렸던 사람, 그 다음에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또 상서를 올렸고요. 어, 특히 을미의병장이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한세번 정도 이렇게 키워드가 나옵니다. 최익 경과 관련돼가지고 흥선군을 하야시키는데 하야 중요한 어떤 상서를 올렸던 사람, 외양일체론의 대표 인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을미의병 그렇죠고 또 나아가 을사의병도 계속 이어지는 그 의병장이 바로 누굽니까?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을사의병까지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되겠고요. 박상진 그 다음에 국권피탈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다 이거는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죠. 13도 창의군 이인영과 허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구관민을 기치로 5금치해서 광고를 맞섰던 건 동학과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3번이 옳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와, 여러분들 이 문제. 선생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이 문제 왜 좋은 문제냐면 3점짜리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이런 사례 문제가 났을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하 자, 일단 청나라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공사는 와서 나를 보호하라라는 글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이게 제일 키워드야 청과 일본이 나온다 그리고 민영목 민태호 이런 민씨들이 최후를 당했다 어, 이건 여러분들 당시 온건파 온건파 온건파 그 개화파였던 그치 온건 개화파였던 자 민씨 세력도축출했던갑신정명 관련된 내용입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김옥균, 박영여, 서광범, 서재폐, 홍영식 등이 3.1차나 왔죠? 바로 갑신정변이죠. 온건기야를 제거하고 일본식의 어떤 근대화를 추구했던 사건, 바로 그 와중에 민시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바로 이게 갑신정변이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갑신정변 개념을 알고 있다면 딱 읽어보면 아, 이거 갑신정변과 관련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념이 중요하다는 라 거. 다시 한번 강조 할게요. 자,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어,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토가카계라고 했어. 무슨 가 무슨 말까 한번 읽어봅시다. 쫙 가다가. 어? 어? 어? 아? 대체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웃음> 읽어봐야 되는데 물론. 자, 군국기무처 바로 1차 가보개혁을 발표했던 입법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스토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건양에 여러분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 학지아문 재정의 일원 아닙니까 어 좋아요 의미 격대 아 가보 격대 했었던 일이고요 양전 사업 직여가 이건 광무 격이죠 이건 광무 격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요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되었다 좋은 풍습이 없어졌다 이게 또1차 가보 격과 관련된 내용이잖아 정답은 일일4 번이 되겠죠 아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보 격을 정의하시는 김에 1차 가보 격과 2차 가보 격은 여러분들이 조금 엄격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32번. 갑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독립관 나왔고요. 자, 황제라는 말이 나오네요. 어, 황제, 대한 나왔고, 대한 제국식이라는 걸알수 있네. 관민공동이 나왔죠. 이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다가. 자, 만민공동 또 나왔습니다. 음. 독립협회죠 지금 선생님이 동물뱅이 친이 키워드. 그리고 허니육조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시대를 알수 있는 키워드와 단체를 알수 있는 키워드가 몇가지 소개되었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 독립협회입니다. 1896년에서 99년까지. 약 3년 정도 갔었던 단체죠. 음, 이게 98년 없어졌나? 98년. 자,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독립협회는 일제 황무지 개간공역을 저지시켰습니까? 아, 이건 보안했잖아 저령도 조차 요구. 이게 맞겠죠. 독립협회 러시아 싫어했었잖아 그쵸. 아관파천 사항시기 때 창설된 조직이니까 맞고요. 자, 답 2번이겠고요. 태극서관, 뭐 이건 신민회가 되겠죠. 밀리대학 설립 기성에 있죠. 밀리대학 설립 운동과 관련된 거. 조성의 삼균주의, 건국강경 발표다.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33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 한성 사범학교 나왔는데 야 이번에 갑오개혁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나왔네요. 이거는 2차 갑오개혁 문제입니다. 알아? 아까 갑오 1차랑 갑오 2차 문제거든요. 오늘 2차 갑오개혁 내용이에요. 2차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조사라는 문서를 반포하고 근대적인 학제를 마련했어요. 그 결과값으로 한성사범학교, 한성외국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었는데요. 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갑오개혁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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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이 문서를 반포한 거, 아, 이 문서를 반포하고 학교를 만든 거니까 이 직전이죠, 직전, 직전이야. 이거 직전, 이거 관련이 없죠. 여러분들이 3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게, 자, 신민회와 관련된 게대상학교 오산학교. 자, 우리나라가 을사조약 이후 국권 폐탈 과정에서 신민회가 조직이 되었고 그 와중에 애국계몽 운동 의 일환으로서 이런 학교를 만들었다. 일단 여러분 다 시기적 으로다 앞에입니다, 앞에, 3번 빼고, 3번 으로 여러분 가주셔야 되는 거죠. 아, 좀 좋은 문제였고요. 아마 많은 학생들 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 좋아요. 자, 34번. 34번. 자,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 나왔고. 자, 근데 헐버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의 행위가 알고 있는 양기타 배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양기타 배대를 참가한 바로 대한밀 신부. 당시 국권 필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와 어떤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신문 중에 하나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기관지 아닙니까? 시민의 기관지기도 했고. 정답 3번이죠. 상업광고를 처음으로 실었던 건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 자, 주식회사한테 광고를 받은 거야. <웃음> 이렇게 봐 한성주보. 주보. 그다음에 천도교 기관지는 천도교 만세! 만세 봅니다. 그런데 <웃음>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의 사진을 게재했던 건 동아일보가 되겠 소나무 신문으로 한성숭보죠, 한성숭보. 여러분, 한성숭보와 한성주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35번 갈까요? 네. 밑줄 그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일을 보면 살해했나요? 일본은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이토는 우리의, 우리 의 군신을 위협해 주권을 뺏으려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전쟁, 러일 전쟁이 되겠죠. 오케 좋습니다. 러일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했던 건 러일 전쟁 시기가 맞죠. 가스라테프트 미락, 러일 전쟁... 자, 그 끝날 무렵에 있었던 거니까 맞고요. 자, 메가다 고문정치, 이건 여러분, 그, 잠깐만, 음, 뭐야, 뭐야, 아, 그쵸 그렇죠, 이것도 맞습니다. 고문정치 때 맞는 거야, 이것도, 러일전쟁 어, 중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기후각서 사법권은 여러분, 이건 1909년 이야기야 러일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 이야기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일 전쟁 시기 때 일본이 대한제국과 한일 의정서 체결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요충지를 사용했죠 그리고 그때 독도가 가져갔던 거 그.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역시 또 여러분한테도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국권 피탈 과정에서 여러분들 한일 의정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을사늑약을 거치고 정미칠 조약을 거치고 기후각서 그리고 우리 경술국치 한일 강제병합까지 이 국권 피탈 과정의 스토리. 이건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토지조사국 나왔으니까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자,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니까 회사량이 되겠죠. 원산총파 29년이고요. 국가총동파 37년, 38년 이 무렵이고. 자, 조선 노동공제다. 이건 20년대 이야기죠. 조선 사상모 예방 구금령이고 40년대 이야기. 41년인가 그럴 거야. 자,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오케이? 네. 음, 37번. 자, 좋습니다. 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산 총파권도가 같습니다. 영웅 이2 9년인데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진상 조사하면서 지지했던 후원했던 도와줬던 단체. 신간해와신민야신 신신아간해죠간네그 가네. 그렇죠, 신민이 아닙니다. 자, 신간회와 관련된 단체. 자, 신간회는 암태소작쟁이를 지원하였다. 자, 여러분들. 암태 소작쟁이를 지원했다. 요거 이 어, 요거는 여러분 2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간이 27년에 있었고요. 관련이 없죠. 오히 신간회 원산 총파업을 도와줬다고 해야 맞죠 어? 민족전선 협도으 결성했다. 맞죠. 좌합작이라그죠 이게 맞는 거고요. 부민간 폭파 사건은 우리 45년 있었던 거예요. 45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의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전혀 관련이 없고요. 조선혁명선언 이거 신처 선생님이죠. 그다음어린을날제정에다 방정한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8번 가겠습니다. 자, 조만식 선생님이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 조선사람은 조선 곳으로 내살림내 곳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죠. 나와 있다시피 자본가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학습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음, 물산장려운동은 여기 있네요. 자, 관세가 23년에 폐지가 되면서 일본 물건이 싸게 들어옵니다. 조선 물건의 어떤 경쟁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운동이 나타나게 된게 배격 중에 하나죠. 이번이 되겠죠.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됐었던건 국채보상운동이 되겠고요. 자, 한국중앙총상위가 설립되는 결과를 가졌다 <웃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권소 운동이란으로서 구한말에 나타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선은행, 대한천인은행, 대한제국시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프랑스, 일본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원산 총파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웃음> 자, 태평양은행 밟았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 쫙 보니까 징용 나왔잖아. 글로 보고 때 자,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있었던 가슴 아픈 내용들이죠. 어, 일제강점기 마지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애국반, 그리고 즉각 즉각 활동성 편의를 위한 몸빼바지라던가 다 일제강점기 어떤 마지막 때 있었던 모습이 되겠고요. 그거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죠. 국가보안법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정된 법이죠. 여순사건 이후에 만든 법이고요. 자경부선 철도 개통식을, 경부선은 이제 1905년 이야기고요. 형평사 형평운동 20년대 이야기죠. 한병경찰 천구백 10년대 이야기. 조선 태영. 여 10년대 이야기고. 자, 정답은 관련 있는 게 2번이 되겠죠? 자, 40번 문제. 아. 자, 여러분들 인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이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야. 어, 근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 접근하면서 자, 또 우리가 역사 속에 한 인물을 우리 가또 기억하는 어떤 소중한 계기가 될것 같은데요. 바로 이윤재 선생입니다. 이윤재 조선어 학회 사건 때 이제 일본에게 모진 공문을 당하고 옥사하신 분인데요. 자, 바로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사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자, 한산 이윤재 선생님. 자, 이 조선어 학회 사건에서 관련된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려고 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요거. 서유견의 서유견은 육일준이죠. 서유유유육일준이 되겠고요. 국문연구소 주시경 선생님이죠. 그다음에 교과 아, 이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 6 1에 62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헐버트입니다. <웃음> 미국의 헐버트가 뭐 세계 그, 야 <웃음> 세계지리 교과서에 3인필지를 한글로 저서했다.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인이죠. 어, 미국 아 근데 민족을 역사 소설의 중심의 독사신론 이거는 바로 우리 단체 신채호 선생님 조선혁명선언을 썼기도 했던 바로 신채호 이야기가 되겠죠 이윤재 선생님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선택지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총사령관 바로 한국광복군이다 왜? 충칭 나왔고 총사령관 지정차 나왔기 때문에 우린 의심 여지없이 1940년에 조직된 한국광복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답이죠. 미국과 연계하여 OSS 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른바 독수리 작전이었죠. 자, 쌍성보 대장전은 전투는 이거 뭐야 한국 독립군이 되겠고요. 한독군. 써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민족정생연맹의 무장조직 조선이 이용되죠. 그렇죠. 어. 그런데 조선의용공군과 연합하여 영능가 전투에서 승리해 중국의용공군과 연합하여 영능가 전투에서 활약했다. 조선혁명군이죠. 조역군. 그 다음에 자유시로 어. 간도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했던 건 서일을 총질했던 대한 독립군단 이야기야. 대한 독립군단. 대한 독립군이 아니야. 대한 독립군단 이야기야. 대한 독립군단. 오케이. 자그 다음... 쭉 갑시다. 42번 자, 이승만의 정읍발은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소 공동 1차가 열렸다. 당연히 가에 들어갈 말은 좌우 합작이 나오겠죠. 중도좌파 여운형과 중도우파 김규식 선생님의 역사적인 좌우 합작 운동이 나타나죠. 성공 실패를 떠나서 우리가 사건의 의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우리 역사학습의 자세였죠. 자, 바로. 김규식 여운형 중심에 바로 좌우합작이 나타났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이제 항상 나왔던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물론 그 앞에 모스크바 3국의 상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정읍 발언 그 다음에 좌우합작운동 1차 비소공동위원회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2차 비소공동에또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죠. 어,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여순사건 여순사건은 이제 뒤에 나오죠. 이것도 뒤에 나오고 다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민주당이 이제 여기 앞에 나오는 거죠. 건준도 여기 앞에 나오는 거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3번 갑니다. 와, 여러분들, 좋은 문제야. 어, 또 사료 문제로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물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 통치체제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 역시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구주 그 다음에 절도사 페이지. 아절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도부 팔목 오도양계. 이게 키워드네. 구주 오도양계 <웃음> 그 다음에 음완산는 전주라고 치고개림을리 경주라고 칭하고 서북면을 평안도로하고 동물 연길도로하고 평양안주 영은길주가 개수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는 최종 때, 8도 이렇게 한 거고, 5도 양계조, 고려, 현종 때, 저 구주, 구조소경, 시드스펠폴킹 때. 자, 마지막! 전국 23부 행정국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순서 이렇게 되겠네. 아,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아, 문제 만드, 만드신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웃음> 자, 문제 참 좋죠? 자, <웃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답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제. 음, 오브 욕살, 차영은지 요거는 여러분들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수령을 감독하였다. 자, 8도의 관찰사 파견되었죠. 그리고 수령을 감독하였다. 맞죠? 맞습니다. 자, 23부, 아, 이건 고종이 고종이 맞는데 대한제국이 아니라, 미안해요. <웃음> 2차 가보기역대 내용이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2차 가보기역대. 자, 광무기역의 일환이 아니라 가보기역대 일환이죠. 아, 그래서 아, 선생님, 낚일 뻔 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네 고정이 맞는데, 가복역, 갑오개혁, 2차 가복역 대 내용이잖아. 와, 이번에 64회차에서 64, 가복역 관련된 문제가 3문제 나왔네요. 벌써. 그쵸? 아까 1차 나왔고, 2차 나왔고, 이거 또 나오네요. 그쵸? 자, 지방 23% 쪼갰다 2차 가복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우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틀린 거야. 기억과 디이이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4번. 다음 사항 이후에 나타난 사실을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유엔고가 국군이 퇴각했다. 한강 이북의 군대. 자, 뭐, 한강 철교 나왔고. 자, 서울 피난민들. 6.25죠. 여러분, 6.25라는 걸알수 있을 건데요. 자, 6.25 사항 이후를 물어봤습니다. 하미 상호방위죠 6.25 전쟁 이후죠. 어, 장진호 전투. 이건 여러분들, 1사호태 전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1사호태네 6.25 전쟁에서. 서울에서 퇴각했다. 는거니까 14호태. 1952년 일사후퇴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어, 장지도 전투는요. 그 이전이 되는 겁니다. 반민주특별조사위원회그 이전이고요. HS사는 그 전. 역시 5 0년도그 전. 어, 답 1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53년 10월에 체결한 조약이죠. 참고로 여러분, 53년 7월에 달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체결한 조약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겠고요. 자, 정답 1번이었고요. 자, 45번 가겠습니다. 음, 광주 대단지 문제구나. 그렇죠? 광주 대단지 문제. 박재희 정부 때 도시개발로 인해서 광주 지역, 지금의 성남, 경기도 성남지방입니다. 이쪽에 이제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 약속한 이주 조건이 지켜지지 않자 주민들이 어, 대지 가격이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반발했던 광주 대단지 사건. 박재희 정부 때 일이에요. 박지정부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복속도락 개통됐다. 여기 답이 되겠네. 딱 답이 나와버리죠. OECD는 김영삼 때. 3백4년 이승만 때. 그 다음에 전도한 때죠. 노사정에는 김대중 때. 자,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46번 갈게요. 자, 사진으로 보는 민주화운동 나왔습니다. 3.15 부정선거 나왔으니까 4.19 혁명이라는 거. 그다음에 명동성당에서 호헌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쳤다. 1987 영화 보면 알겠죠? 6월 민주화 항쟁이다.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각각 아그 사이에 물어보면 5.18 문제인데 5.18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각각 가와 나의 사건의 어떤 설명과 관련된 설명. 어, 옳은 거골르래요자 한일국교정상화는 6.32 시기가 되겠고요. 군부독재 타도 민주화운동은 5.18이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던 게 바로 3번 내 용이 결과물이 되겠죠. 자, 시민군 나왔다고 5.18 내용이고요. 대통령하야한건 바로 4.19 형만밖에 없죠. 자, 정답 3번 문제. 3번이었죠, 3번. 쉬었습니다이 문제는. 그렇죠? 쉽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자. 이거 보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물론 너무 많이 나왔던 사례 유언비돈조 날조하거나 허위배하면 뭐 징역에 처한다라는 거. 이거 다 유신체제와 관련된 박지 정권대죠. 70년대. 유신체제. 자, 국민 방위군 설치법은 이제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6.25전쟁 때 군수물자를 빼돌리면서 수많은 어떤 우리 국군장면에서 희생당했던 사건이죠. 그 이유가 되겠고요. 내각책임자 골거 4차 개헌입니까? 아, 3차 개헌이죠. 3차 개헌이죠. 장면 정부 때 내용이고 귀속재산처리법은 미군정 이야기고요.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공 이건 이승만 정권 때 이야기니까 유신과 관련된 건 여러분들 5번이 되겠죠. 5번. 그렇죠. 3.1 민주 구국선언이라던가 그 다음에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다유신정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정답 5번이었고요. 자 48번 가겠습니다. 우와 김정은 국방위원장 우아라면 안 되는데 <웃음> 이 사람 뭐야? <웃음> 자, 바로 선생님 왜 우아했냐면 김대중 정부 때 썼던 2 0 0 6.15 남북정상회담, 그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거니까 옳은 거 개성공단 현지 조을하인했다 어, 바로 답 나오네요. 답은 1 번이 되겠죠. 일 번. 그 다음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자, 김대중 정부는 남북 결연 개성공단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1 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남북 조절위원회 이거는 박정희 1 4선은 노태우 때 화해 불가침 교류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 노태우 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기상 특별 성명 요거는 이제 그 전두환 때 이르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 4 9번4일오 사월 십오 아 사일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수 외교 문서 서희 강동육주 이에 계약조 체결했다. 계 약조는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죠.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근데 이해라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 좀낯설 거야. 선생님도 이해는 솔직히 낯섭니다 근데 김홍집. 김홍집은 여러분들 보빙사로 갔던 사람이 아니라 민영이게 민영이. 민영이. 그러니까 답이 옳지 않은 사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소고법으로라도파리 강화의 김규식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 약조는 세종대왕 때인데. 이해라는 사람을 모르더라도 김홍집이 아니라 봄인형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4번을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 역시 또 어려운 게 나온 것 같지만 어, 확실하게 오답을 던져주면서 응, 나머지 인물도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대망의 50번. 50번 쉽죠, 여러분들? 고창전투. 안동입니다. 안동에 는봉저사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은 중물이고요. 도산선과 태계의 양의 성령 그 다음에 임청각과 이상룡의 독립운동. 자, 그분의 생각 이상룡의 생각, 임청각이 있었다. 자, 여기 안동인데요. 경상도 안동. 뭐 안동하면 안동은 뭐 소주가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웃음> 자, 어, 안동 안동 안동 안동 안동 안동 김원창 공주죠 공주 강주령이 고공시에 따위 평양이죠 평양 그쵸 공민한 때 총건자 침략 때 개경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나주까지 피난 갔습니다.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 뭐 안동의 늦다리 짓기, 뭐 민속운동이라던가 뭐 안동 소주 뭐 이런 내용들, 키워드들 있죠. 실립 배수진 쳤다의 충주 이야기고요. 김삼이 효심의 남, 운문초전입니다. 지금의 어떤 청도 그쪽이 되는데 경상도 자, 정답은 음. 안동이가까 공민왕 이야기 3번이 되겠죠. 어, 이렇게 또 지역사 문제로서 64일 차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64회 한능검 해설강의 1번부터 50번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와봤습니다. 자,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65회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